안녕하세요 군탑입니다 아, 사실 좀 많이 안올렸죠 영상 음, 많이 안올린 이유가 그동안 좀 자아격리 때문에 그 비펠라에 신발을 맡기러 가야 되는데 신발을 맡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동안 못올렸어요 한동안 못올렸고 자아격리 때문에 고급 만들어놔도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좀 쉬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아는 형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쿤탈 좀잘 지내니 뭐 형이 뭐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 형이 여기 댓글 형이 이제 자주 달아주는데 그 빅디 형이라고 있어요 그 제주도에 계시는 분인데 그 형이 조던 게 지금 거의 큰 손이에요 거의 약간 음뭐 밸런 부터 시작해서 뭐 비펠라 뭐 오사카 멀티 거의 VVIP인데 이형네를 한번 털러 갈라 그랬어요 이형네가이형네 신발장 털잖아요 그러면 일단 억대가 넘어요 네, 억대가 넘어 그래서 아, 이형 신발을 한번 털어야겠다 저 털만한 가치가 있다 이했었는데 형이 털지 마라 새끼야 형이 신발 하나 보내줄게 그러더니 진짜로 처음에 아우 뭐 감사해요 이러고 있었는데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보내줬어요 네, 진짜로 심지어 지금 비펠라도 맡겼습니다 보이시죠? 네. 비펠라도 맡겼고 아니 이걸 진짜 보내줬어요 이거를 신어라 그러면서 콘타이거서 신어 그러면서 보내줬는데 제가 되게 갖고 싶은 거 보내줬거든요 네, 보이시죠 되게 갖고 싶었던 건데 이거 품번 보고 아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어, 이거를 보내준다고? 오이거 없네 네. 요거 보시면은 추억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아직도 저급의 제품이 지구상에 남아있다 와 그것도 저 정도 퀄리티로 있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네 아니 엔아이씨 올백을 보내줬어 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형을 사랑하게 됐죠 <웃음> 네, 어 이거 제가 되게 갖고 싶었던 건데 이게 NIC가 이 아재들은 알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전국에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알 텐데 이 NIC 같은 경우는 이 우리 때는 일단은 뭐 그냥 뭐 별거 없 이게 만약에 여기 없는 상태로 여기 없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흰색 볼록인데 이게 있으면은 NIC예요 특별한 거 네. 그때 우리가 뉴욕을 가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뭐 브루클린 뭐 어디 뭐 얘기만 들었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야 N.I.C.는 무조건 사는 거야 새끼들아. 그러면서 이 새끼들 N.I.C.는 근본이 야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N.I.C. 샀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걸로 증명했죠. 좀 근본이 있는 자식이다. 그래서 지금 N.I.C. 또 다른 거는 또 비펠레 가 있어요. 이거 말고 검은색에 또 하늘색 볼록이가 있는데 그건 또 비펠레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개 N.I.C <웃음> 홀백아 <웃음> 이거 지금 이급으로 구하면 되게 비싸거든요 이급으로 네, 지금 그리고 사실은 혀가 이 제품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혀가 경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 갈라지거든요 그래지고 비펠라에서 혀도 아예 가죽으로 예싹다 네, 교체했습니다 혀도 교체했고 지금 뭐 어이구 이거를 주신다고요 사장님 네 그래서 요거 받았는데 어 원래는 제가 착샷 같은 거안 올렸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는 조금 시간 이 영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착샷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